Just a kid growing up in a small town All I ever really needed was my crew around i n sweatpants, no fear on the t-shirt Basic kids, but we always had a chauffeur I found my ride to die for life But it wasn't in a woman Love might get lost, but then it's found again 오늘은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봄을 맞이해서 조금 화사하고 예쁜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쿨톤 분들이 하기 좋은 지속력 좋고 마스크에 잘안 묻어나고 사진빨을잘 받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메이크업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찐 꿀템들만 나오니까 다 전부 기대해 주시면서 한번 봐주세요. 요두 개를 섞어 발라줄 건데 제가 이것만 바르기에는 딱 봐도 제 피부보다 좀 어둡거든요. 그래가지고 펜티뷰티 프로필터 파운데이션 요거를 섞어 발라줄 거예요. 석발 요맥 파운데이션은 어 약간 세미매트? 살짝 촉촉함이 느껴지고 은은한 광이 느껴지는 그런 마무리감인데 이펜티뷰티 파운데이션은 진짜 아주아주 아주 매트한 얼굴에 광이 거의 없는 그런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이라서 이렇게 섞어 발라주면 은이 정도 비율로 섞어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뭔가 점점 제 피부톤과 비슷해지죠? 그리고 이 물먹이지 않은 쿠모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이 제품 둘다 지속력도 좋고 마스크에도 별로 안 묻어나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섞어 바르기가 진짜 좋거든요. 제가 오늘 애초에 되게 촉촉하게 기초를 해놨어가지고 막 엄청 매트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오늘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뭔가 매트한 표현이 좀더 사진이나 영상에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엔 촉촉한 화장을 잘안 하잖아요. 마스크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매트한 화장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프로필터 파운데이션은 거의 색감 맞추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왜냐면 그건 단독으로 사용하면 은제 피부에도 되게 밝게 동동 뜨기 때문에 뭔가 커버도 그렇게 막 엄청 잘 되는 느낌은 모르겠어가지고 커버력 더 좋고 촉촉한 제품이랑 섞어서 어요또 제가 깜빡하고 계속 화장을 할 뻔했는데 렌즈를 끼고 갈게요 렌즈는 렌즈 퍼 펠렌 브라운 컬러를 착용할게요 이 보시면 그래픽이 엄청 오묘해요 잘 보이나? 이거 사진 찍히면 진짜 예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골라 가지고왔거든요 렌즈를 끼고 왔는데 이런 느낌 제가 생각한 느낌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웃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요즘에 또 자연스러운 렌즈에 꽂혀가지고 다음은 좀더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컨실러를 약간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얹어줄게요. 제가 여러 가지 컨실러를 또 요즘에 계속 바꿔서 사용 중인데 진짜 커버력이랑 밀착력은 이 스튜디오 컨실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요 진짜. 유지력도 좋고 약간 제 원픽 컨실러?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 좋다고 하는 말밖에 필요가 없어. 컨실러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그런 아이죠. 다음은 펜티뷰티 파우더를 사용해줄 건데요. 전에 영상에서도 몇번 썼었는데 이게 약간 모공 블러링 효과가 살짝 있어요. 피부를 뽀얗게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주 살짝의 톤업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파우더거든요. 휴대하기도 너무 좋고 이게 약간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요. 약간 솜사탕 같은 피부 표현의 마무리죠, 이 파우더는. 그리고 오늘은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오늘 완전 피부표현이 깐달걀 같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제가 누누이 말했던 제 찐템이죠. 시카이치코 아이브로우. 오늘도 역시 이걸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제가 지금 눈썹 콘텐츠를 기획 중이라서 눈썹을 한몇 주째 안 밀고 있거든요. 눈썹 정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상태라서 살짝 더러울 수 있지만 원래 눈썹에서 벗어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그려볼게요. 눈썹이 원래 살짝 아치 형태의 눈썹이라서 살짝 아치 형태를 조금 더 살려서 그려준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니까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할 차례인데요. 섀도우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무늬를 사용해 줄 거예요. 딱 케이스만 봐도 이렇게 연보라빛이죠 약간 저 채도의 음영 컬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약간 눈 쪽에 반짝반짝한 포인트를 줄 거라서 베이스부터 이런 은펄이 들어간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게 채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컬러만 써도 음영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저는 눈에 핏줄이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탁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음펄이 반짝반짝거려요 은근하게 너무 예뻐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데일리로 단독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아이라이너 그냥 그리고 나가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색이라서 이렇게 위에만 발라줬는데 진짜 예쁘죠 이 컬러를 언더에 사용해줄 거예요. 이 컬러는 살짝의 코랄빛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막 보라보라 부담스러운 그런 쿨톤 느낌이 덜 들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 앞에까지 이렇게 은은하게 깔아주고요. 살짝 영역을 넓게 퍼뜨려줄게요. 약간 이 밑부분, 이 영역이 조금 좁아 보이게 약간 이 삼각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옆으로 밑으로 퍼트려 주는 거예요. 뭔가 벌써부터 뭔가 줄어든 느낌 안 드나요? <웃음> 다음은 좀더좁은 붓으로 가운데 컬러 이렇게 약간 팥죽 느낌이 나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거를 아주아주 조심히 써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너무 다크해져가지고 요상해질 수가 있어요. 좀 끝에 쪽만 은은하게 이렇게 발라주고요. 쌍꺼풀 라인과 살짝 끝에만 이어지도록 언더 삼각존도 같이 해줄게요. 요거는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요눈 끝에 발랐던 것과 이어지지 않도록 수평으로 음영을 넣어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밑트임 효과를 줘가지고 요 부분을 짧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랑 이렇 이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밑트임이 아니라 꼬막같이 되게 답답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어지게 음영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눈 앞까지 같이 살짝 이어지게 여기도 음영감을 살짝씩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음영은 딱 여기까지만 주고 이제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좀더 반짝반짝하게 포인트를 빡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투유라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유빈님이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 글리터 세트를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써볼 건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언리시아 느낌 펄 아시죠? 왕글리터 이런 약간 투명 베이스에 살짝 오팔 느낌? 연두빛이 살짝 좀더 강한 오팔 펄이거든요? 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써보고 싶었어요. 헉, 너무 예쁘다. 안 보이죠? 이 어두운 데로가야 되나? 이렇게 언더에 얹어줬는데 너무 예뻐요. 헉, 생각보다 되게 더 영롱영롱하다. 이게 살짝 빛이 좀덜 있는 어두운 데서 봐야지 이게 약간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찝어주고요. 언더까지 바짝 찝어줄게요. 그리고 이 스틸라 스테이 올드의 아이라이너가 이게 두꺼운 붓이고 여기가 되게 얇은 붓인데 얇은 붓 부분으로만 사용해줄게요. 속을 아주아주 얇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꼬리는 살짝 슉 올릴게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아이라이너가 살짝 너무 딱 돋보이잖아요 스티커처럼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아까 썼던 이거 가운데 컬러로 이 위에 덧발라줄게요. 블렌딩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미세하게 퍼트려줘요. 아이라인도 이렇게 새침한 느낌으로 그려줬고요. 다음에는 쉐딩을 넣어줄게요. 약간 그레이 빛이 강한 쿨톤 쉐딩이죠. 거의 이틀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뜬 눈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밤낮 패턴이 바뀌었어요, 다시. 정상적인 패턴으로. 저도 이제 아침형 인간의 삶을 살아보고 있어요. 삶의 질이 정말 달라요. 왜 진지하게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제가 옛날에는 졸리면 은막 버티고 앉았거든요. 그 자는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제가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졸리다 싶으면 은 아니면 은좀잘 이쯤 되면 나 이제 잘 시간이다 싶을 때 그냥 빨리 씻고 가서 누워요. 그러면서 잠이 또 솔솔솔 오거든요. 그잠 오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진짜 패턴 바뀌면 은 피부 망치는 아주 빠른 길로 간답니다. 살짝 이아이홀과 이어지게 이렇게 음영을 줘요. 코끝도 살짝 강조해주고 입술 쉐딩을 안할 수가 없죠. 약간 사진이나 영상에 잘 나오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쉐딩인 것 같아요. 약간 쉐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 인상이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렷해지고 훨씬 또 뭔가 느낌이 달라 보이고 저는 항상 어디 뭐 촬영이나 그런 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쉐딩을 되게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자리에 갈 때나. 제 이마 끝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아, 그리고 중요한 애교살. 그리고 애교살 안 그리면 또이 부분 면적 줄이기가 어렵죠. 다음은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 이 블러셔는 살짝 코랄 빛으로 시작해서 연보라 빛으로 끝나는 이런 그라데이션 블러셔예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썼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또 이렇게 쓰려고 가져왔어요. 되게 오묘하게 빛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먼저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써서 이렇게 광대 옆부분을 이렇게 쓸어주고요. 광대 옆부분을 시작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가져와줘요. 이것만 사용해도 진짜 예쁘거든요, 컬러가. 다음 이 보랏빛 도는 컬러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 앞볼 쪽에 진하게 넣을 거예요 진짜 예쁘죠 완전 뽀얗고 예쁘게 오묘하게 물들어져요 약간 이 콧등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쓸어줄 거예요 블러셔는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못했던 마스카라를 지금 해줄 건데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깔끔 컬링 아주 깔끔하게 발라준다고 해서 깔끔 컬링이라고 쉬운 것 같은데요. 적당히 롱래쉬 기능도 조금 있고 진짜 전혀 뭉침 없이 깔끔하게 컬링을 해주는 애예요. 이거는 컬링력도 진짜 좋거든요. 컬 고정력도 좋고 뷰러를 아까 전에 찝어줘가지고 좀 쳐져있었는데 쓸어주니까 다시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굳힌 다음에 뷰러로 한번더 살짝씩만 찝어줄 거예요. 펄 고정력도 높이고 좀더 바짝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다음은 루라메르 시의 하이라이터 이게 광이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포인트는 딱 살려주고 앞볼 부분도 이렇게 웃을 때 예쁜 광이 이렇게 생기게 턱 라인도 하이라이팅을 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좀더 입체적이고 작아보여요. 중앙쪽을 중심으로 하이라이팅을 주면 돼요. 여기서 뼈도. 다음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 제품 중에 이번 페리페라 신상인데, 저번 영상에도 아마 쪄저은 영상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때도 이거를 베이스로 발랐던 것 같은데, 오늘도 베이스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얇고 넓게 이렇게 오버립 해가지고 퍼뜨려 줄 거예요. 이것도 지속력이 좋긴 한데 지속력이 엄청나게 좋고 절대 안 지워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오늘은, 오늘의 은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또 지속력이니까 이렇게만 발라줘도 너무 예쁘지만 이건 베이스로 깔 거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빼주고요. 이렇게 빼준 색깔도 너무 예쁘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퍼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 최애 립 중에 하나 또 이것도 영상에서 저번에 보여줬지만 너무 많이 보여주면 좀 그럴까봐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영상에서는 조금 자제할게요 새로운 립도 많이 보여드려야 하니까 퍼플 와인 느낌이 좀 나거든요 무엇보다 지속력이 엄청 엄청 좋아요 뭐 먹어도 잘안 지워지는 그런 립인데 색감마저 너무 예쁘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쿨한 이런 포도립 색깔? 자줏빛 컬러가 흔하지 않은데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쿨한 그런 컬러예요. 다른 곳에 이런 와인 컬러들은 다 약간 원피가 조금 섞여있더라고요 조금씩은. 이렇게 발라주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머리를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약간 왜 묻고 찍을지 풀고 찍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가서 정하고 머리까지 다 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다 꾸미고 왔는데요. 머리를 풀었다가 묶었다가 해서 스튜디오에서는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찍어볼 거거든요. 좀더 예쁜 컷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퍼플 공주 같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약간 새초로만 요정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인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지속력 좋고 마스크를 잘안 묻어나고 거기에 예쁘기까지 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아주 잘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